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제주에 있는 예비치 중에서도 문의 정원을 한번 구경을 쭉 가보겠습니다 영상들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여미지는 29년 30년 전에 살렸던 곳을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 그대로인 생각이. 실내에는 여러 정원들이 있죠. 실내에 그 있는 정원은 한 3개 정도가 있고 실내에도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원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의 정원입니다. 아마 물의 전원이라는 게 식물들이 물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나 받은 건 액면 문관 되는 가운데 아, 이식물론의 예미지에서 어, 자기 의 아름다움,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주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꽃도 정말 큰다워요. 네, 그냥 나리만 있어도 생각이 하나하나가 인간의 손질이 필요한 것입니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제주예빛의 물의 창원입니다. 적으로살았지보입니다 아, 끝까지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드리기에 관심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까지